상입니다네 여러분 제가 저기 저번 달에 어 저번 달에 그 주식 그 트레이더 하시는 분 거기 회원 멤버십 가입을 했거든요. 어, 근데 쭉 이제 반값만 하다가 이제 오늘은 어 오늘이 여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어가지고 오, 아이를 한 명만 학교에 데려주면 되니까 제가 톡할 시간이 오전에 서 살짝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막 댓글을 열심히 달았어요 아 근데 이 댓글 달는 거재미밌더라요 <웃음> 나는 솔직히 이런데 댓글을 잘 많이 안 달아보고 내 대, 댓글을 달면서 거기 이제 그 같은 응, 댓글 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내가 라이브 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어,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답니다 암튼 <웃음>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 아무리 우리가 헤어짐이 익숙해지다 하더라도 헤어짐은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쩔 어땐 그러잖아. 차라리 어, 만나지나 말걸.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된답니까? 어, 어떻게 또찌릿 전기가 통해서 만나지는 걸 만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만나지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지면 뭐 연애가 뭐 자유자재로 되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라고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임자가 있어 가지고. <웃음>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나오기 힘들죠? 네, 알고 있어요. 음.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다 라는 거야. 왜 똑같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라이브에서 얘기해 줄게요. 어, 이미 이 카드가 방송이 되면 이미 라이브는 나갔을 거야. 어. <웃음> 만약에 이 카드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돼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음,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궁금하죠 근데 솔직히 그래요 어. 이게 왜 궁금할까? 진짜 왜 궁금하죠?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아프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만남서부터 헤어짐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족해도 우리가 확인받고 싶은 무엇인가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카드로 풀어보는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나에대한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네 카드를 고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골라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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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사람은 여러분 만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대요 음, 세상을 다 얻었고 음 근데 왜 그랬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었는데 음, 그치 뭐그 그런거 있잖아요 내가 대시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귀었을 때그 처음 음, 처음 썸타고 딱 사귀는 그 순간 난썸 타는 게 가장 좋더라. 어, 설레이는 마음이 좋지 않나요? 어, 연애는 별로인 것 같아. <웃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연애는 현실에 가깝잖아. 어, 썸은 상상이잖아요. 어, 상상 속에서 그 사람과 연애하면 얼마나 달달할까. 그런데 정작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상상했던 거대로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씁쓸한 결과를 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진짜 뛸 듯이 기뻤었던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었던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을 세상에다 자랑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어, 어, 그래요. 처음 만났을 적에 근데 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자랑자랑하고 싶었던 연인인데 못담시 어, 이 사람이 슬럼프를 겪는 거지 아니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오기 전에 슬럼프 기간이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음. 왜 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결정해서 어, 내가 원해서 음, 너를 갖다 택했다 라고 그래.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음. 그러니까 어쩌면 은 이게 여러분하고 연애를 하는 그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썸을 탈 때, 첫눈에 반했을 때.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는 거 믿어요? 음... 글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첫눈에 반할 수가 있나 싶어 좀 이렇게 두고두고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런데서좀 마음이 더 이끌릴 수도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아 몰라 요즘은 너무 외모들이 수려하고 어우 막 진짜 화보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외모만 보고도 쏙 반할 수도 있죠 음, 세상이 달라졌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음, 난 그렇다 라고 봐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요 대게 음, 어, 내 선택에 의해서 되게 좋았다 그렇지만 이게 정작 사귀게 되니까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음. 혹시 이건 이 사람의 말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뭐 숨기거나 속이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음. 이 사람은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랬는지 여러분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아. 이게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상대방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너무 너무 갖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음, 숨긴 것이 있지 않겠는가? 숨긴 것이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자기는 왜 그걸 저기만 여러분한테 숨기는 것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너하고 잘 되고 싶어서. 음, 너하고 너무너무 잘 되고 싶었대요. 어, 너하고 잘 되는, 어, 너하고 잘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됐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 사람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진심이라는 게 빠지면 안 돼. 내 상황이 어떻던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알려서, 그,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어? 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 그 질의 짐작으로 아 이렇게 하면 얘가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숨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 그러니까 숨기면 안돼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숨, 순... 그, 뭐지? 순... 그, 뭐 하나를 숨기려고 한다면, 어, 거짓,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일곱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그럼 일곱 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칠칠에 사십구, 사십구 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따블이 되는 게 아니야. 따, 한 번에 따따따따따, 따블이 되고, 따따따따, 따블이 되는 건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와, 머리 아파. 와,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살지? 어우. 나 토, 어 제 개인적인 감정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되지만 어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니 솔직히 진실만 갖고 살아도 힘든 세상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 왜 그랬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 못할게 뿌려는 얕게 얕게 빠르 뿌려는 그런 이성관계들이 너무 많았었던게 아닌가 어. 그,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어 나어나 어, 나 어, 경태 만났어. 어나저기막 철수 만났어. 어 맨날 이런 수도 있고. 음 근데 철수 만나서 어딜 갔겠어. 남자들끼리 만나서 뭐해? 아 물론 남자들끼리 만나서 건전하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이 사회는 악이 넘쳐나는지 이 불의를 못 참겠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니 그렇겠습니까? 음. 그래서 불신의 벽이 늘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나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내가 비록 너한테 이런 어, 이런 어, 찌질한 모습을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야, 해미야라고 하는 것 같아. 음, 혜미야, 제발 줘.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비밀을 감, 어,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터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지. 기다려달라 그랬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너를 만났어. 너를 만나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내가, 어, 조만간에 다 정리를 하고, 가볍게, 내 짐을 가볍게 한 다음에 너를 만났게 했으면은, 그거는 결, 선택을 갖다가 기다릴 수, 얼마나 남자다워. 선택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만약에 남성분들이 뽑았다고 라 한다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솔직하냐라는 거야 얼마나 나를 갖다가 어, 신뢰를 하고 나를 갖다 존중을 하면 모르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웃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딱 눈치껏 해야지 누울 자리 에 먹고 다리를 뻗듯한 말이 딱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어 솔직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 감춰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그 들어갈 때야 나올 때를 갖다가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닌가 무조건 전진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뭐야 내가 미천이 바닥에난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거야 그 순간에도 어, 이런 순간에도 내가 너 너에 대한 마음은 그저 있지 않나라고 해요 음 그러고 이 사람은 참 그렇다 그런데 이게 남 이게 남장가 환장해, 환장해. 왜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방이 많아? 음, 이 사람은요 좀 산만하다라고 싶어. 어, 산만하고 자기 위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겠다. 신중함이 살짝 결여됐다라고 봐. 어, 여기 그런 카드가 어떻게 나온, 나오, 어디서 나오나요?라고 한다면 이거 봐봐요. 음, 다 완드, 거의 다 완드야. 완드의 신중함이 있어요. 음, 완드에는 그냥 자기 어, 앞으로 밀고 나가는 기운만 강하다라고 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완드에는 끈기가 없어요. 열정은 있으나 끈기는 없어. 응.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속시킬 원동력을 뭐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사람은 흠, 나름대로 이 사람도 자기도 고민은 됐었다 라고 말은 해줘요 음. 사람이니까 고민을 있기, 왜 있기야, 있겠지, 왜 없겠어. 어, 어. 머리도 나름대로 복잡했고, 야, 솔직히, 아르바이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도 너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어, 말이나 못하면, 아니, 그렇습니까? 어,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 어, 가리지 않아 놓고서라도, 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어 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는 어쩌면 그런 거에 오만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마음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어 그건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켰냐 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고 봐요 왜? 아까도 그랬잖아 끈기가 없다고 예, 뭐든지, 하늘물을 파야지. 뭐가 나와도 되지, 않,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물을 파야, 거기서 물이 안 나오더라, 안 나오면, 거기다 석갈이라도 짓지. 이건 뭡니까? 파다 말고 가고, 파다 말고 가고. 그런 것의 연속이 아니었겠는가. 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경향이 어 굉장히 농무했다 하는 말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팠기 때문에 자기가 입대껏 들였던 공이 어 와르르 무너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 이 사람의 마음은요 어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그 자기 곁에 두고 싶었다 음 주고 싶었다는 게이 사람의 본심이고 그러면은 그, 본, 그, 그, 곁에 두고 싶은 거하고, 곁에 두면서 이 사람을 갖다 잘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곁에 두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 응,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 나, 튼, 응, 씁자지 같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온 세상에 뿌려놓고, 어 응, 씁자지 같은 인간관계를 다 뿌려놓고,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음, 지금만 있고 싶었다 옆에 두고만 있고 싶었다라는 거지 그게 이 사람의 본심이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음, 여러분을 갖고 줄 마음은 없지, 없지 않았겠는가 음, 난 그렇게 보여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어,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서 갖고 싶은 게 많다 어, 한마디로, 어, 기회주의자다. 어, 뭐, 이, 카드에서는 그래. 이 카드는 기회주의적이다. 좋게 말하면, 어, 저기, 막, 좋게 말하면 일편단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가슴에 내가 원하는 걸딱 품고, 그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 저기, 막, 끈기가 있고 어, 기다릴 줄 알고 어떠한 그 사물을 보는데 관찰력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라면 기회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이 사람을 뜨버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얘기했냐라고 하면 앞에서 나온 카드들이 이 사람이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라고 한 거예요. 음, 왜 기, 그리고 이전에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그래요. 또 어딘 다른 누군가에, 어, 이 사람은 좀 멀리, 원정 뛰나 어, 원정 바람? 뭐 그런 거 있잖아. 바, 바람을 원정을 띄어. 왜, 같은 동네에서 뛰면, 어, 바람 피면 들키잖아. 어, 완전 범죄를 갖다가 나름대로 꿈꿨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게 완전 범죄가 되든 말든, 나곤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어, 너,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 그냥 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허세, 어아 내가 이럴 수 있어, 어 내가 저랬어, 허세만 가득하고 여러분들을 봤다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도 어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헤어지길 잘했다 싶어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기 여러분의 마음이 1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카드는 왜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지. 어, 재밌지 않습니까? 라디오처럼?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다. 그냥 보는 거. 그리고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있지. 아참 잘해졌네. 와 현명한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 뭐가 헤망한 선택? 어, 헤어지면 헤망한 선택이었다. 이 사람은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에 대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어, 없애지는 못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한테 든든한 보호막이나 산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죽일놈을 받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감정적이 됐서 아, 카드를 리딩하다 보면요. 저도요, 어, 욱하는 게 올라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음. 네, 1번 카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어, 떠나간 게 여러분들한테는 복이 될수 있어. 전화위복이다, 라고 하잖아요. 어, 어째서 전화위복인가요? 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쓰레기도 한 번씩 묻어 들어와. 어, 그게 리듬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혼동을 시키, 혼동. 어, 홀도 혼란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럿이 몰려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내가 진정한 내 짝을 만나기 전에 그 터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남부터 헤어진까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라고 만나면 첫 만남은요, 어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대요. 어 궁금했고 그냥 처음에는 그랬다,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음, 근데 계속 왜 근데 왜 처음에는 왜 그랬 그렇... 관심이 있고 눈이 갔는데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어. 자기가 어, 자기가 주, 손에 준게 너무 미천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어. 난 솔직히 어 이런 음,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잖아. 음, 욕심이란 게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람은 평생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어, 우리가 보는 건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보는 거 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로 본 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 똑바로 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음. 난 그렇게 보여. 어, 조금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근데 조, 어, 장점은 선하지만 나쁘게 보자라고 한다면 음, 부정적으로 나쁘진 않아.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조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 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래도 내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지 말고 나를 지켜봐줄래 하면 되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젊은데 미래가 창창한데 젊은 사람은 요극지하에 복권이래요. 이 사람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선생님 꽝이 많던데요. 어, 깨지 맙시다 우리. 이 분위기 그대로 갑시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아니, 그랬습니까? 음, 그렇다라고 봐요. 처음에는, 어, 내가 너에 대해 진짜, 어, 관심이 많이 갔다. 음,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어,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음,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러고, 가진 것은 없고, 어쩌면 이 사람이요. 버리도 신통치 않고 나가야 될게 너무너무 많지 않았겠는가 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그렇게 쉽게 다가서기는 힘것 힘들었, 힘들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금전적인 문제가 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도 어, 고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너한테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 그냥 그내내 내, 내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냥 이대로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지 어,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래도 돈이 좀 뒤에 딱받쳐져야 허리도 피고 목소리도 자신감도 생기고 어허 자기야 뭐어 저기 뭐, 뭐 먹고 싶어 어 자기야 나 순두부찌개 그러아이 순두부 갈비탕 갈비탕으로 하자 뭐 이러지 어. 좀 어, 좀 거들먹거리고 싶은 게 남자 마음 아니에요?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자신감이 너무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음. 자기가 그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쉽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뭐 연애할 때다돈 들어 가잖아. 어. 여러분한테 자주 어떠한 만남도 갖지 못하고 어. 이 여기는 이게 활발한 연애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게다 주머니 사정이 아니겠는가 여기는 나는 이 사람 그래도 참 괜찮지 않아요? 보통 자기 주머니 어, 너덜너덜하고 털모 먼지만 나와도 여자한테 빌붙어 가지고 한입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한입만은 안 됐나 봐 어. 저기 막 한입만 투어하잖아. <웃음> 여기가서도 한입만 저기가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이힌게저 핑계, 핑계 됐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번 걸로 뭐 어떤 사람은 부모님도 좀 저기 해드려야 되고 나갈 것도 많고 저기 막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았겠는가 어, 균형을 자기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추고서 연애를 갖다까지를 하기를 조금 힘들었던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어 어, 조금 균형을 맞춰서 어, 연애도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하고 이, 지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는 커플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랬냐, 라고 한다면은, 응, 여러분들을 갖다가 외롭게 두는, 응,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았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하고 따로 국밥처럼 놀지 않았어요? 어, 여기는 그렇다라고 나와. 내가 남친이 있는 건지, 남친이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딱 봤을 적에, 카드상 나온 거 봐,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이 사람보다 난게 아니었던가? 여기, 이 저기, 만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자존심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어.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는 소리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확 어울리는 거 보고서요 어떤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꼈을 수도 있어. 어. 자기의 무능력함을 갖다가 한번더 깨달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그, 자기야, 내가 싫은 상황이 이런데, 어, 내가 좀 이래.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렵겠지만 맞춰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만한 그 정도의 저것도 없지 않았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 내가 늘, 늘 있이 살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쪼들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치만 이 사람이 일시적인 쪼들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뭐, 뭐, 대기 발령된 거? 뭐, 인턴직일 수도 있고, 어,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자체가. 아니면, 직장을 갔다가 오래 유지 못하고 자꾸 바꿔야 되는? 그래서 공백시간, 공백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직장 없이 공백시간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가 이 사람한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 보일러 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 어디까지 했더라? 음. 그냥, 그냥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응. 어, 지레짐작으로 그냥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가 이 사람이 끊은, 끊은 듯 싶어. 음. 근데 또좀 그렇다? 또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 어떤 미안함도 있고 그런 그 뭐지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외롭게 두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다 보고 여러분들이 어 이, 자기 없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보고서 살짝 어 조금 속이 빈정이 상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 빈정이 상하, 상했고, 그래, 너는 내가 없어도 잘 노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맘대로 해석했던 게 아닌가 싶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 조금 음,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거기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저기 언 나가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쯤에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참 그렇다. 왜요?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카드 좀몇개좀더 뽑고. 여기서는 진짜 방향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 아이러면안 되는데 홧김에 어, 홧김에 어, 저기 막 서방질한다고 이 사람도 어, 그좀 못난 못난 짓을 한것 같은데 맞나요? 어, 못난 짓을 했다라고 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헤어지는 거야. 어왜 헤어지냐라고 한다면은. 학김에 못난 짓을 했다 왜 헤어지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드린 저 공이 없잖아. 어 자기 상황만 생각하고 상황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심적으로라도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음. 심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좀어 못났다. 어. 근데 솔직히 이 마음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이렇게 엇나가기도해 근데 이게 솔직히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 좀 못났지 싶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바람이 났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 기다려봐요 어, 다음 케이스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해줄 거야 <웃음> 어, 너무 좋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 매운맛 곧 나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 그런,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진짜, 속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속았냐요? 속았다. <웃음> 말이 <웃음> 꼬였다. 왜, 뭐 때문에 속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말한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여러분한테, 어, 나 그냥 호기심이었어. 어, 가 덜커덕 걸려들 줄 몰랐어.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친구는 돈 많은 누나들 후리고 다니는데, 어, 지금, 막 뻘뻘뻘, 어, 저기, 막, 그 사력을 다하고 있잖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은 누나들. 음, 그래서 여기가 헤어지게 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돈 많은 누나들하고 어디 갔어요, 이 친구?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만약에 매운 맛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순한 맛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애를 갖다 지속할 수 없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자꾸 위축되다 보니까 어, 기가 죽어서. 어, 기가 죽고, 그, 그, 그, 내가 못 해준다 생각했으면 심적으로라도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 내가 못 나게 행동했다, 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어, 그냥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혼자 죽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서 보면, 은 1번이 가깝나요? 2번이 가깝나요? 란다면 2번이 조금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카드에서 1번을 이렇게 길게 말하고 왜 2번이 더 많다라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보조카드가 그때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 카드들에서 보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살라고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아동바동 되는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건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맞기 때문에 자기보다 진짜 월등한 사람을 갖다가, 어,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왜, 근데 왜 저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어 보여서, 아, 죄송. 있어 보이니까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어, 있어 보이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야 어, 있어 보이니까 다가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향을 갖다 틀어서 원래 목적대로 간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걸 갖다가 알아서 이게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면 헤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은 어땠나요? 이 우리 관계가 무너질 때이 사람 마음이 어땠나요라고 한다면은 아깝긴 했다라고 봐요. 어, 아깝긴 했지만 아 그래 결정했어 호락호락하지 않은너 어, 나한테는 무용지물이야 그래도 호락호락하고 선물도 팍팍 싸주고 어, 여기 기프트카드 팍 주고 어, 그 선물권 같은 거 있잖아 선물도 팍팍 해주고 했었으면 내가 너하고 어, 있었을 텐데 네가 마음에 들긴 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머니 단속을 참 잘했던 것 같아 주머니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런 그그 그 뭐지 수작에 말려들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만남부터 지금까지 어떤 진심은 있었냐라고 본다면 진심은 나름대로 있지 않았겠어요? 어, 여러분들 좋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어, 진심까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뚜껑 열리지. 근데 어디가 진심이라고 나오나 여기서 진심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진심도 있었고 그리고 어, 여, 그 아쉬웠다.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준 거야. 어. 물질 공세를 갖다가 안 해줬다. 모자르다, 모지르다. 아, 아무튼, 그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 뭐, 뭐 100%는 아니에요. 어, 이거 그냥, 리딩으로만 들어. <웃음> 재미로, 이거 라디오 타로와요 음, 너무 몰입하지 맙시다, 우리. 음. 다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남부터 헤어진까지 어땠냐? 어, 너한테 어, 첫눈에 어, 호가, 호감이 갔던 건 맞고, 너를 마, 헤어질 무렵에도 어, 우리가 이렇게 남, 어, 서로 갈라서는 그 순간에도 너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건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 내가 이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난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는 여자 잘 만나서 아니면 남자 잘 만나서 팔자를 펴야 되는데 너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라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미안해요. 그냥 재미로 봐요. 네. 저는 내일 의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남부터야, 지금까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어디 한번뽑아보세요 네. 여기요? <웃음> 아이고 여러분 고목나무에 매미 알아요? 음,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으면 어떻게 돼?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라 한다면은 여러, 이 사람은 여러분의 적수가 못 돼. 음, 적수가 못 된다 라고 봐.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은 음, 사람이 귀여운 면은 있어요. 음,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남자답고 진취적이고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더 세지 않았겠나 싶어. 음. 여러분들은 어, 진취적이고 어, 그리고 정의 정의사도 뭐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음,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아, 내가 진짜 저런 인간들을 봤나? 어? 하고서 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에 있는 부면에 이이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 그러지 못했다라고 봐요. 음, 조금 더 뽑아보야 알겠지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처음 봤을 적에 아이걸 어떡하지 라고 조금 고민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확 잡아줄 만한 어떠한 리더십이 처음부터는 없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확 잡으면 또 반발하지 않아요? 음,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심조심 다가갔다, 그러니까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티도 안 나게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 걸어달라 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음. 호감을 먼저 보인 쪽은 남자 쪽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거기서 큰, 처음에는 큰 진전은 없지 않았겠나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커. <웃음> 덩치가 그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인드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 이게 성별에 상관없이 그래 여자여도 어, 굉장히 거, 자기 그 주장도 바, 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자기 주장이 뚜렷한 어, 사람은 되게 많아 그렇지만 처음부터 딱 나는 이거야 딱 어. 근데 지내고 보니까 어, 얘가 조금 뭐 나긋나긋하고 아 요리하기 쉬울 줄 알았더니 어 은근히 고집이 세네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어떤 호감이 있었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 사람이 처, 여러분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조금 좋게 봤. 않았겠나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조금 소극적인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상형이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어, 나한테 부족한 점을 네가 갖고 있구나 어, 하트 뿅뿅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다 라고 봐요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았겠나. 고민을 맞이, 많이 하고 자기의 그 담을 그그 그 벽을 넘는 시간 어내그 어떠한 내그 사고 방식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성격의 벽을 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겠나.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다야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나 처음에 만나서부터 그렇지만 여기는요 만남이 이 사람은 그래요 저, 어,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나름대로 웅장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향한 웅장한 계획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음. 사람은요 순수하지 않았겠나 처음에 시작은 너무너무 순수했다라고 봐요 순수하고 진실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인 것 같다 음 물론 더 뽑아 봐야 장담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아 본 걸로 봐서는 그 순수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봐서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굉장히, 그,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그 그러니까 사람이 상냥한 거하고, 그건 좀 달라.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사겨보면은요, 겉으로 나오는 성격이 있고, 속성격이 다 따로 있어. 왜냐면, 하 여름 속에 강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해 보이는데 여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 목표가 뚜렷하게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신중한 사람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고지식한 면도 없지는 않아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때이 사람은 굉장히 늘, 어, 걸음이 느려서 음, 신용주의 걸음이 느려서 그 노래 있죠 어, 걸음이 느려서 내 맘이 느려서 딱 그거야 좀 걸음이 느린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음. 어왜 그렇게 걸음이 느렸나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흠.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닐세 어,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닐세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이 이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다 보기도 전에 헤어진 게 아닌가 음 너무 느려서? 어, 답답해서? 어,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남자가 패기가 없어?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음, 내려놓을 계획을 한게 아닌가? 어, 여러분은 좀 딱딱 부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답조차도 좀 느릴 수 있어. 느리게, 느리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나 같으면, 아, 나 싫어, 안 해. 그런데, 어, 저, 그 예를 들어서 그, 그 잡상인이 왔다 쳐. 어, 잡상인이 하면 성격의 유형이 있어. 그 사람이 뭐라 근데다 듣고서 음, 어, 그래요? 그래요? 가다가 나중에 아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싫어. 나아저 바빠요. 저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답답하게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데 결론은 뭐야? 안 사. <웃음> 결론은 안 사. 아, 안살 건데, 뭐하러 그 사람 시간을 갖다 그렇게 뽑았는지.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성향이 판이하게 다른 게 아닌가 싶어. 어, 판이하게 다르다. 음. 그래서 헤어짐부터 만남까지 어땠나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순수하게 좋아한 거 맞아. 어, 좋아한 건 맞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기 직전에도 여러분을 좋아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 반복이 됐었던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한테 진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성격때문에 음. 근데 나는 그거 외에는 그닥 나쁘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 그냥 뭐 참고 살면 살지 않겠나 싶은데? 음. 뭐 선생님은 이런 사람 참고 살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못 참을 것도 뭐 있어 음.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답 조금 늦게 하는 건데 <웃음>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른데 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음, 난 만약에 여기 어, 아직 헤어진 거 아니라면 나는 뭐 선생님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래 그 인간 나쁜 인간이에요라고 한다면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뭐 뭐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문제로 성격상의 갈등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아, 어, 좀, 말도 조금 잘 안, 화나면 말잘안 하지 않나요? 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그냥 딱딱 부러지는 성격이거든.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안 맞지. 안 맞다라고 봐요. 근데 사람 책임감 강하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음, 괜찮고 여러분들, 그, 그,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두고 봤으면 좀 좋겠는데 <웃음> 왜요라고 한다? 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응,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근데 사람이 성격이 이런 성격이 이런 거지.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할 양반도 아닐세 이 양반은 응, 난 괜찮다라고 봐. 응.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에 대한 그 저기 마, 마음을 갖다 놓지 않, 않았던 것 같아 카드 어디에서도 놓았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서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음. 근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음, 헤어지지 않았구나 네, 좀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아니면 음, 음, 여러분이 더 이상 어,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을 갖다가 어, 참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난 그렇게 봐요 더이 사람하고 더 나가다가 내가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완전히 헤어졌다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해 음. 어, 여기는 그래요 애매하고 그냥 그 고민 중일 수도 있지 않겠나 무엇에 대한 고민? 그냥 이대로 어, 각자의 길을 갈까? 아니면 음, 그냥 참을까? 뭐 이런 거? 어. 근데 여기 각자의 길을 갈수 있겄나? 어, 이 사람한테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음.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그 사람이 한눈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눈팔만한 성격일까 그러니까 과연? 한눈을 판다고 이 성격이면, 은 이런 성격이면 은 누가 붙어라도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누구나 다 마음의 바람은 한 번씩 불 수는 있어. 근데 진짜 레드라인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래도 재고해 볼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레드라인을 건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래. 근데 교, 만약에 교제 중인데 레드라인을 건넜어 그건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동거나 혼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조금 더한 번에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그냥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봐 그 사람은 새 거래? 아니야 더할 수도 있어 음, 난 그렇게 생뭐 이게 내 생각이고 어, 어, 그냥 <웃음> 미안해요 내 생각을 얘기해서 음, 근데 세상에 어, 그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사람은 음, 저기 막 새걸리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혹시 실직했어요 어, 실직한 사람도 있지 어, 그래서 이직하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어, 근데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저기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기 막 헤어지면 좀 저기 하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오기도 있고 끈기도 있어요 어 지금 잠시 잠깐 지금 운이 안 좋게 풀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 스트레스 너무 많거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수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갖다가 다면적으로만 볼, 보고서 몰아가지 말라 왜이 사람 원래 말이 없는데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게 답.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답답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뭐한 뭐한 박자 쉬어가는 시간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런데요 라고 부르짖는 분이 있다면 여기 봐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미래가 온다 라고 하잖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기다려, 기다리다 려기다 보면 은이 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줬다는 건 나중에 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야. 어. 보상할 땐 크게 보상해요. 이 사람이 짠돌이고 그럴 수 있어. 안쓸땐안 쓰지만 자기가 진짜 써야 될 자리는 쓰는 사람이야. 근데 왜안 써요? 라고 한다면 지금 쓸게 없잖아. 나갈 게 많은데 뭐 어떻게 쓰겠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면 서로서로 서로 좋겠다. 근데 만약에 진짜 바람폈어요? 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막막 막 바람피고 뭐하고 막 이렇게 난잡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이 사람 성격에. 아니 그렇습니까?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어디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음. 만남은 참 좋았네. 어, 남자다왔다라고 봐요. 자, 어, 저기 뭐야. 음. 어디 봅시다. 만남은 좋았다. 남자 다 왔다.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흠. 이게 뭐지요? 참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그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흠. 여기는 어때야 좀? 음, 뭐, 상대방이 뭐, 의처나 의부증 같은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음, 과대망상이나 확대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차.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는 음, 어땠냐라고 한다면은, 뭐, 확,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계획이 있으니까 만났겠지? 어, 그렇다라고 봐. 왜 그러나 라고 한다면은 요 근데 그 확고한 신념이나 계획이 어떠한 그 비춰진 내가 이 너를 겪어봤을 때쭉 보니까 너참너 사랑 괜찮더라 이거라기보다는 내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만들었었던 게 아닌가 어, 뭐 서태지야 상상 속에 그 내가 있다 뭐 이거야 <웃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뭐 상상 속에서 뭔들 뭐는 뭔들 못 만드는 어떤 캐릭터든다될수 있는 게 상상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겠는가. 어, 상상 속에서 이게 그런 이게 이게 진짜 상상이 사람을 잡는 거거든. 상상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봐요. 현 사람,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조금 현실, 현실적이다, 라기면 상식적인 연애? 어, 상식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 연애에 그 현, 상상이란 게 부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게 뭘까요? 음, 혹시,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음, 뭐, 금전적인 요구를 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편인은 편제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편인의 성향이 어, 짙을 수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편제로서, 어, 마음의 어, 위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좀 순수하고 반듯하고 그, 그, 인지상정이 있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이 같은 사물을 놓고도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이겠지. 근데 솔직히 에디슨이 어, 저기 막 어, 결혼을 갖다가 부화한다고 깔고 앉아 뭉기고 앉아있을 적에 남들이 봐봐 이놈 미친놈 아니까 이러지. 그렇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의 위대한 발명을 낳았듯이 음, 이런 성격들이 좋게 발전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러한 상상력이나 가상을, 가상의 그거 같다가 현실로 끌어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대로 발전하면 굉장히 좋아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거겠지만, 이것이 사람을 잡는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지. 음, 미치는 거다라고 봐. 아, 그래 가지고 음, 그런 거지 뭐그 그럼 편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즐거움이에요. 어, 한마디로 뭐 오락도 될수 있고 도박도 될수 있고 술도 될수 있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이제서 우리가 그 그런 거 있잖아. 내그그그 그, 그, 갖다가 바람 한번쐬고 온다라는 거잖아요. 바람은 왜 써요? 머리가 복잡할 때 쓰는 거지. 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 는 사람들은 그러한 걸로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한테 어, 금전적인 요구도 할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왜 그래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어,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혼자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기도 하겠지 음, 난 그렇게 봐요 혼자서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그리는 사람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좋게 말하면 영혼이 순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나이 영혼이 순수하면 음, 순수해도 너무 안드로메다 쪽으로 순수한게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4번 카드는요 내가 좋게 말해주고 싶어도 좋게 말할 수가 없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요 순수와 상상과 허구를 갖다가 구별을 좀 못하지 않겠나 싶어 음, 상상하고요 순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한 상상들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구는 뭐야 어, 그건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저리 가 나오는 거다 라는 거야 음. 그래서 4번 카드는 내가 진짜 진짜 좋게 말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좋게 말해 줄 수가 없지 않겠나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는데 달인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허구 속에 사니까 음. 차라리 상상이면 귀엽기라도 하지 어디서 이런 발칙한 상상을 했어 하고서 근데 이건 발칙한 상상이 아니라 사람 잡는 상상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다이 사람, 뭐, 이게 뭔가요? 굉장히, 수, 수, 진짜, 어, 그, 저거, 같아, 팔색조야? 어, 팔색조?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팔색조가 아닌가. 어, 옆에 사람 힘들었겠다. 어, 여기는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이런 사람한테 또한번 길들여지면 또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게 세뇌가 되거든 어, 세뇌라는 게 되고 아우 얘는 진짜 힘들다 음, 잘해 주셨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나까지 부정적이 돼와나 지금 뱃속에서 꼬을 진짜 심하게 나지 않나요 <웃음> 아침부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 소화가 너무너무 빨리 돼 이를 어떡하면 좋아 미안해요 네.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 음. 자. 어우, 심하다, 오늘. <웃음> 자. 그래서, 어, 해, 헤어질 때또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음 그, 동화 속에, 그, 소설 속에 연인이 헤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나, 라는 거예요. 무슨 상상인데요? 라고 한다면. 나름 그래도 자기도 노력은 했지 않겠, 안, 안았나 싶어요. 어, 노력은 자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슨 저거를 했냐라고 하면 소설 속에 보면은 진짜 멋있게 헤어지잖아. 그런 상상도 하지 않았겠나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참, 근데 갑자기 헤어지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어, 그렇다 싶어. 갑자기 여기는 돌변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 나를 갖다가 미치게 만들더니, 헤어질 때는 진짜 막 후다닥 헤어질 수도 있고, 나를 갖다가, 어, 개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무시했을 수도 있고. 둘중 하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왜? 그러면 말이 안 통해. 어, 말이 안 통해. 무슨 대화가 돼야. 환경을 개선을 하고 뭐를 하고 하지. 근데 여기는 개선할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 자기 나름대로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좋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너무 다크해. 음. 우리 배트맨 영화 보면 굉장히 다 화면이 화면이 밝은 게잘안 나오죠. 어딱 그래. 음. 화면 자체가 얘는 다크하다라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 음. 저기, 막, 헤어질 땐 영화 속에 쳐서 깨끗하게 헤어지자라는 그런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헤어, 저기 하긴 뭐, 개뿔. 음. 그것, 왜냐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음. 말에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 어, 말에 일관성이 없었겠다.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왜 그런데 요 라고 한다면 아참 잠깐만 기다려봐요 와 바라긴 또 우라지게 바란다 음. 말에 일관성이 없다 잘 헤어지셨다 라고 봐저기막 음. 내가 솔직히 잘 헤어졌단 말은 잘 안하는데요 어, 잘 헤어지시지 않았나 왜 그러냐 라고 말에 왜 일관성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은 음, 사람은 자기 방어 기재라는 게 있잖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 오, 오락가락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왜 그런데 이사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어, 마음이 불안하고 그 헤어질 무렵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완고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완고해졌냐고 라 한다면 음... 그, 헤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그래도 자기가 좀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나. 어, 멋져 보, 그, 지금 왕고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딱두 글자로 하면 허세라는 거야. 어, 허세라는 거지. 네가 나한테 입대껏 보여줬던 거는 다 이건데 헤어지는 마당에 왕고하고, 응. 진짜 뭐 상남자처럼 헤어졌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거지. 어, 이것도 상상이다라는 거예요. 어, 멋있게 헤어지고 싶어서 허세를 부렸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좋았다라고 봐. 음, 여러분들 좋아한 거는 맞아요. 어, 좋아한 거는 맞는데 나는 이 카드에서 비춰지는 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너무 심하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 녹음에 잡혔을까요? <웃음> 아, 신경쓰여서 리딩을 못하겠네. 배를 어, 누르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솔직히 누군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인가라는 거지. 너무 폐쇄적이에요. 음, 폐쇄적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아. 이 사람이 순수하냐 안 순수하냐 라고 그다면이 사람 마음 속에 순수함은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순수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 어, 끌렸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속 마음, 겉 마음, 비스무레한 마음 뭐저기막 배고플 때 마음, 화났을 때 마음 다 나오잖아. 음, 그 순수한 하나 하나의 마음 갖고서 이이 이 화났을 때잘 때, 어, 저기 막 배고플 때, 어, 대인관계할 때 이런 마음들을 갖다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순수함 하나 갖고만 사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의 관계도 하나의 연인이지만 대인관계거든. 대인관계인데 그런 관계들이나 자기가 궁지에 몰랐을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어. 그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잡탕 응, 잡탕 소스 응. 그렇게 스파게티하고 짜장면하고 섞어 먹는 느낌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라는 거지. 아니 된다 라는 거라고 봐요. 차라리 그냥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맞춰 나가는 건 오케이인데 이거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다크한 마음들을 갖다가 다 감싸 안아줘야지 된다는 거야 무슨 마더 테레사야 이걸 다 감싸 안고 사는 게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 음난 그렇게 봐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살아서 외롭냐? 라고 본다면 그도 아니지 싶어 음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살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놔둬도 외롭지는 않아요. 어, 자기 상상으로 해서 어, 하루는 웃고 우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카드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암 걸려 죽지 않겠어? 제명까지 못 살아요. 음, 이 편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면 네, 어, 저 편인 안 강한데요? 그 사람 편인 없면돼요 라고 한다면은, 어, 그럼 안 맞는 게지, 뭐. 어, 편인이 강한 사람이 뭐가 못 살아요. 어, 너무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음. 자, 그러면 4번 카드리딩. 즐거우셨냐고 물어보면 오바겠죠? <웃음>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